밑으로 내려가서 그바지가랑이 밑을 기어갑니다. 기어가요 이렇게. 그리고 불량배의 바지가랑이를 밑을 기어서 나가죠. 어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저는 시크릿 영웅, 잭 캠필드, 헤일 두아스킨 에스더 힉스 선생님께 석세스 프린서플, 세도나 메서드, 끌어당김의 법칙을 사사하고 한국 최초 잭 캠필드 그룹 인증 성공학 트레이너로서 교육기업을 설립하고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130년 교육 역사를 계승하며 한국인 성공 사례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공학 트레이너 김세윤입니다. 오늘 제가 멀리서 뛰어오면서 등장을 했죠. 제가 이렇게 등장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 한 가지를 봤습니다. 그 영상은 특수부대 훈련을 일반인이 받으면서 지원해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는 현장을 정말 리얼하게 찍어가지고 보여주는 겁니다 한 가지 좀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정말 힘들게 밤새서 그 고생을 해서 훈련을 다 이겨냈는데 갑자기 벼랑간 지금 보셨듯이 이렇게 구부를 하는 과정에서 한 분이 어떤 충동적인 아마 좀다 화가 나셨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화가 나시니까 곧바로 난 퇴교하겠다라고 해서 훈련을 그 힘든 걸 중간까지 잘 버텨오다가 갑자기 종을 치고 퇴교를 하고 나가버리게 됩니다 정말 힘든 과정을 다 버텼고 그리고 그 영상에 출연하셨던 분들이 사실 대부분 이제 스타가 되셨어요 네. 뭐 유튜브에서도 스타, 공중파에서도 스타가 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스타가 될것 같은데 어 정말 정말 아쉽더라고요 그 며칠만 조금만 더 버티면 되는데 어 마무리를 거기서 짓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이 사례를 더 말씀드릴게요 장기판에 한나라와 초나라 빨간색과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있죠 그리고 그 한나라와 초나라가 서로 격돌하는 걸 장기로 그려냈는데, 그 장기판에서 모태가 된 한나라와 초나라, 즉 중국이잖아요. 중국에서 중국 고대의 중국에서 한나라와 초나라가 서로 격돌했고, 이 한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한신이라는 대장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 군을 전 군대를 이끌고 천하를 통일하는 역할을 하죠.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일화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제가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람이 대장군이 되기 전에는 그 자기 어떤 농촌 시골 마을에 아주 하급 그냥 관리였습니다. 그냥 이름만 관리고 마땅히 하는 일은 없었죠. 그래서 거의 한량이라고 막 불렸는데 그큰 칼을 또 차고 있었거든요. 하루는 지나가고 있다가 순찰을 이렇게 돌고 있었죠. 순찰을 돌고 있는데 동네 불량배들이 딱온 겁니다. 이 불량배들이 어이 한신, 뭐 맨날 큰 칼만 차고 있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너뭐 되냐 이렇게 이게 시비를 거는 거죠. 뭐 만약 네가 정말 용기가 있으면 그 칼로 나를 쳐봐. 안 그러면 나한테 맞아 죽던가. 뭐 이렇게,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리고 나한테 맞아 죽기 싫으면 내 바지 가랑이 밑을, 바지 가랑이 밑이 뭐냐면 이게 다리를 벌리고서 이 밑으로 기어가라는 겁니다. 예, 굉장히 굴욕적인 어, 요구죠 그 마음에 안 들면 나랑 한판 붙던가 그칼 차고 있으니까 한판 붙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이 한신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이 한신은 담담하게 밑으로 내려가서 그 바지 가랑이 밑을 기어갑니다 기어가요 이렇게 그리고 불량배 바지 가랑이를 밑을 기어서 나가죠. 어,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한신은 완전히 겁쟁이고 어, 완전히 바보다 라고 그냥 평가절하 해버렸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냥 소인배다 라고 평가절하 하면서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잖아요 산내 대장부라면 진짜 대장군이라면 용기있게 막다 물리치고 막 거기서는 나가서 용기있게 나가 싸워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불량배들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기어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투에 나가고 막 싸우고 할때 적군들이 한신에게 별명이 뭐였냐면 바짓가랑이 한신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짓가랑이 밑을 불량배의 바짓가랑이 밑을 기어 나간 한신이 천하를 통일하는 대장군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한나라에서 예, 2인자가 되죠 중국 전체의 2인자가 됩니다 예, 개국 공신이니까요 천하를 통일하는 역할을 하죠 놀랍죠 만약에 한신이 거기서 바짓가의 밑을 기어나가지 않고 그 불량배를 죽였거나 죽이면 살인죄로 들어가게 되고 또는 내가 죽이지 못하면 내가 맞아 죽었겠죠 맞아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을까요 어, 여러분들도 지금 힘든 상황일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굴욕적인 상황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뭐 돈을 빌려야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 정말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 힘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내가 보여주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영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을 잘 지켜내면 여러분들은 천하를 통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추후에 천하를 통일하게 될 겁니다 한신도 무려 30년 동안이나 지방의 시골에서 하급 관리로 정장으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노후에 천하를 통일하게 된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강의를 진행하는데 어저고 아닌 것 같은데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데 어, 대놓고 어, 강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사를 개망신을 주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강사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논리적으로도 옳고 내가 모든 걸 옳다고 입증할 자신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싸워야 될까요? 저도 그런 일을 많이 겪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 그렇게 거기서 수강생과 싸웠다면 그렇다면 저의 평판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제가 다음 강의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거기 있는 수강생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논리적으로 옳은 건중요하잖아요 거기서 본인이 기분 나빴던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길 거고 다른 교육에 대한 분위기도 망쳤을 겁니다. 그럼 제가 더 앞으로 커다란 일들을 만들지 못했겠죠. 저는 앞으로 한국에서 최고의 성공학 교육기업을 만들어 나갈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수출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연 이런 일들을 이런 사소한 일에서 발목을 잡힌다면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일들이 너무 커 보이지만 이 일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나가실 일, 이루할 일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럼 여러분 이제 과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굴욕적인 일들, 뭐 아니면 어려운 일들, <웃음> 힘든 일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일들을 내가 어떻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는지 간단하게 코멘트, 달아주시면 많은 분들과 같이 논의 하시면서 그리고 저도 어,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이 있다면 충분히 같이 한번 어, 토의하면서 힘든 역경들을 한번 같이 헤쳐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수월한 성공학 데이 우리는 오 석세스데이 좋아요 구독과 도움이 되실 분들께 공유하기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성공학 잠재의식 정보를 체계적으로 익히고 싶으신 분은 아래 더보기 설명란에 홈페이지